토요일 5시 30분 카카오피커 마무리 짓고 집으로 어, 복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카카오피커 진행되는 과정들 얼마를 벌어내지 가장 중요하죠 어, 그거 같이 영상으로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800원짜리 가보겠습니다 6,900원을 위해 압구정까지 온들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겠습니까 뭐 돈을 벌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조회수가 여러분들과의 약속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확실한 평가 그리고 분석 오랜만에 압구정 나왔는데 구경할 틈이 없네 이게 얼마 만에 갤러리 아니 30분 내로 성수동으로 갖다줘야 돼서 <목소리> 이거 감사합니다 해주고 감사합니다 정전기 방지 패드의 손을 발류를선 보너스 카드를 읽혀 주십시오. 신호입니다 중화 주유가 완료되었습니다. 역시 벌써 끝나네. 중화 아요거 받아서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두 번째 배송지에 도착했습니다. 여세요 아, 퀸이요. 네네. 아크로리뷰. 아, 네. 하다 보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똑같아, 똑같은데 이제 거리 같은 게 약간 애매할 때가 있고 그 거리를 생각하다 보니까 또 금액이 또 애매할 때가 있긴 한데 키 왔습니다. 세 번째 피고치 퀴... 테란노 지금 도착했습니다. 퀴받드로 이제 이거 조금 쭉 살펴보니까 아 어... 중간중간에 이제 얘네들이 추천 배송 목록, 배송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한번더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픽업을 해서 가져다 주면 되는데 오늘 처음이다 보니까 하나라도 잘하자. 어, 괜한 짓 하지 말자. 만약에 좀 익숙해지면은 중간중간에 이거 추천 배송 목록 이렇게 람이 계속 뜹니다. 그래서 중간 자기가 이동하는 위치에서 한번더 픽업을 해서 시간 맞춰서 가져가다 보면은 중간중간 중간, 어.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나씩만. 아무튼 지금 세 번째 배송지 도착했습니다. 네, 6층 퍼스트 안과 키 왔어요. 아, 아, 아, 네네네. 네. 네. 어차피 성수동 가는데 아까 지금 보시는 화면 보셨다시피 성수동 방면으로 한권이 더 추가적으로 잡혀가지고 아예 여기서 그 물건까지 픽업해서 성수동으로 아예 들어갈게요 그러면 한방에 성수동 가는 김에 두 개를 한꺼번에 날릴 수 있으니까 이제 좀 적응 좀 되니까 한번더 경유지에서 어. 픽업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은 보니까 강남에서만 주로 이제 물건들이 많더라고요 어차피 성수 들어가면 제가 봤을 때 픽은 물건너 봤습니다 어차피 이제 4시 반 조금 있으면 5시 다돼 가니까 아예 운 좋지 성수동 들어가는거 한건 더 있어서 이 바로 앞에 논현동에서 어 물건 하나 더 받아서 아, 두건 묶어서 그냥 아예 아, 성수로 들어가 버리고 제가 봤을 땐 마무리를 줘야 되지 않을까 아, 뭐 이런 예상 해봅니다 3시간 하면 한 5건? 이 익숙해지면 한 7건 정도 할수 있을 것 같다 아, 금액을 봐야겠죠 아직 금액을 확인 못했으니까 킥 수업이 왔어요킥킥시는거네킥수이 나왔습니다 킥 성수동 도착해서 이제 다섯 번째 네 번째인가 오후 5시 10분 제가 봤을 때오늘 이제 마지막 마지막 배송 왔어킥 왔어요, 킥. 왔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어, 마무리를 짓고 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저녁 6시 10분입니다 주말이다 보니까 배송할 수 있는 뭐 물건들이 별로 없고 또 처음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재개되고 어, 금액이 또 얼마인지 또 위치가 또왜이 모양인지 거리만큼 가격이 또왜이런지불만은 불만 고르고 또 고르다가 그렇게 시간 허비하다가 결국은 쿠팡이치로 뭐한 음 오후 2시 반까지 떼어오긴 했지만 영상을 통해서 어 리뷰를 해보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름 음 주말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제가 이제 주말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한 것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들었던 것보다는 배송이 별로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카오 퀵만 가지고 카카오 퀵만 가지고는 어, 여러분이 들 생각한 것보다 만족스러운 수입은 어찌는 못한다, 못할 것이다, 라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기존의 퀵 서비스의 차별성도 없고, 생각한 것보다 뭐 프로모션이나 뭐 이런 것도 뭐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매력적이지는 않지만, 음, 23%라는 과도한 수수료를 측정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그 업체가 그 업체겠지만, 뭐, 그쵸? 똑같죠? 고객들은 이제 또그 플랫폼을 이용을 하죠. 어, 비싼 돈을 주고 이제 퀵서비스를 부르는데 왜안 와? 나 이렇게 돈 주고 카카오에서 배송을 불렀는데 퀵을 불렀는데 왜 기사님들은 오지 않을까? 아, 왜안 올까? 왜 늦을까? 뭐 이런 생각들 궁금증들을 가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그 이유는 제가 오늘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다시피 아, 배송 기사님들에게는 크게 매력이 없다. 어쨌든 저는 오늘 3시부터 5시까지 카카오킥 주말 토요일 그래서 얼마를 벌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로 지급을 받습니다 이제 이 포인트를 카카오키커의 장점이 뭐겠습니까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일한 거를 바로 오늘 출금을 할수 있다 지금 바로 출금 신청을 해서 현금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금 신청 눌러볼게요 음. 전부 다 출금하겠습니다 3 5 8 5 0 카카오티 피커의 가장 큰 장점 오늘 일하고 오늘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다음엔 안할것 같아